정답입니다 정글의 법칙 어, 그동안 어, 제가 4주? 오늘까지 이제 5주째 나오고 요그는데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어, 저한테는 뭐 방송은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꼭 가고 싶고요 신화포넌스 어, 때문에 제가 어, 부득한 사정으로 이렇게 또 오게 되어서 어, 경험을 짧게 갖도 못했는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경험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지금 비행기 아닙니다 일본 네, 아시아 투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6년 만에 가게 됐는데 기대가 되니요 그럼 더. 열심히 하고 올게요 과연